Hello, from m 오늘은 자신감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직업이 저에게 큰 자신감을 줍니다. 투지라는 아, 밴드의 메인 보컬이자 또 프론트맨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투지가 된 이래로부터 From A라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해주고 지지해준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제 자신감의 근원이죠. 네. 그리고 이번 크라우드 펀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시작한지 3일 만에 목표에 딱 달성을 했어요. 목표를 달성했어요. 어, 여러분이 보여준 열정과 지지 덕분에. 저희가 이번에 정말 자신감이 막 그냥 우주 끝까지 가버려가지고 하,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갈테니 여러분도 꼭 따라오세요 From A 감사합니다 Hello From A I have a question Where does your confidence come from? There's a money Honor Um, people, love, there are many things for confidence but in my opinion uh, peopl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laughs> for me I am the main booker and frontman of t u z i so I'm very confident and uh, there is a from A who is my lover And From A loves me and support me more. So I'm very, very confident. In crowdfunding, we achieved our goal in three days. Only three days. It was very amazing. And we are going to go to a higher goal. And I want to tell you this. Follow me. I will show you Wonderful word <laughs> Thank you for me I'm very thank you to you very thank you.